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마 반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할 얘기는 거의 다한것 같고요 하위유형 이야기도 다 했으니까 오늘은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편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트라이타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죠 그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원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걸 느끼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제 이야기가 좀 새롭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좀 쉽고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접근하기가 좀더 쉽게, 다시 말해서 이론을 좀더 말랑말랑하게 먹기 좋게 만들었다거나 할까요? 하지만 결국 내용 자체는 기존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죠. 아마도 그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좀 덕후기질 같은 게 있어서 특이한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접근 방식 자체는 의외로 오소독산 편이거든요.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줄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파고들어서 뿌리에 뭐가 있나를 들여다보려고 하죠. 제가 에니어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후 여러 텍스트를 봤는데 리소 허드슨 이분들 이야기가 가장 정리가 잘 되고 균형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시각일 뿐입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미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는 주로 리소 허드슨 텍스트를 제가 이해한 대로 재해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책을 보면 좀더 재미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책들 읽다 보면 졸릴 때도 많았거든요.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근데 이해합니다. 리소나 허드슨한테는 이게 단순한 흥미보다는 거의 진리탐구 비슷한 거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제이 책은 아주 진지해요. 전문서적 교과서, 심지어 논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교과서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과외쌤이나 학원쌤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은 그걸 먼저 이해한 친구의 설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걸 나름대로 이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이해, 자기만의 시각이 생겨나는 거죠. 물론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 기존의 애니어그램 텍스트에는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본 책들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제가 모든 책을 다본건 아니니까요. 근런데 시간 개념을 애니어그램과 연결지어 설명한 거라든가 이런 건제 아이디어입니다. 애니어그램 3원소가 감정, 본능, 사고잖아요. 이걸 각각 과거, 현재, 미래와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유형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좀 새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 하려는 이야기 자체는 텍스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을 뿐이죠.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하나 더 있죠. 미비안 그룹과 하모닉 그룹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려는 이야기는 텍스트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죠. 다만 저는 텍스트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애니어그램 도형을 끌어와서 중간 과정을 설명해 본 거예요. 혼니비언에서 하모닉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기존 텍스트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애니어그램을 열린 책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에 대해서는 예, 좀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저는 리소 허드슨을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지만 이분들의 이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 트라이 타입 같은 애니어그램 신종 이론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캐서린 포브르 라는 분이 만든 거죠. 쉽게 말해서 1번 유형도 9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은 1번 포인트에 고정되어 있지만 감정은 2번, 3번, 4번 포인트 중 하나를 쓰고 사고는 5번, 6번, 7번 포인트 중에 하나를 쓰니까 똑같은 1번이라도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125, 126, 127, 135, 136, 137, 145, 146, 14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맨 앞에 있는 125를 보면 1번 유형인데 2번을 감정 포인트로 쓰고 5번을 사고 포인트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순서가 1, 2, 5죠. 2번 포인트를 5번 포인트보다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 5, 2도 있을 거잖아요. 똑같이 1번 유형이고 2번과 5번을 쓰지만 5번을 2번보다 더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2차와 3차의 우선순위까지 구분하면 9가지가 아니라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번 유형이 이렇게 18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1번이라는 거죠. 자 1번만 이렇게 써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그렇겠죠? 9개 유형 각각이 다 18개 타입이 있으니까 무려 162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후덜덜하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종류별로 묶어야겠죠. 이 묶어내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유형별로 다시 말해서 가장 센 포인트 기준으로 묶는 게 아니라 그럼 원래대로 9가지 유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3가지 포인트 숫자가 동일한 타입들을 묶어내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상관없이 예 근데 125, 152, 215, 251, 512, 521 이렇게요. 이 사람들은 기존 애니어그램 방식으로 보면 1번 유형일 수도 있고 2번 유형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죠. 어쨌든 공통점은 이세 가지 포인트를 다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6명씩 나오니까 이렇게 묶으면 총 27가지 타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6명씩 묶은 그룹한테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일단 이 여섯 타입은 멘토가 되구요 제가 이걸 해 보니까 972가 나와서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가 되네요 참 애니어그램이란게 재밌어요 그렇죠 트라이타입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건데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좀 젊을 때 이걸 했다면 다르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애니어그램을 잘 모를 때 9번하고 5번이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요즘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보면 7번이 꽤 높게 나와요 물론 여전히 9번이 가장 높지만 이 트라이타입이 사람마다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 의견으로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요. 왜냐면요. 기존의 애니어그램 이론 중에 통합분열 이론 있잖아요. 이걸 적용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혼이변, 하모닉 이런 걸 봐도 그렇죠. 예컨대 같은 구번이라도 평상시 모습과 문제가 생겼을 때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만약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라면 제가 설명한 방식하고도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유형이라는 게 고착을 말 라는 거잖아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1번이라면 1번 포인트는 무조건 고착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서 본능 포인트는 무조건 1번인 거죠. 근데 감정 포인트나 사고 포인트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거라고 봐요. 근데 포브로이분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마도 그것까지 고정된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똑같은 1번이라도 18가지 타입이 있다는 얘기인데 무려 18가지 타입이요. 똑같은 1번인데 그만큼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시각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날개나 본능적 변형 같은 하위 유형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제 생각은 이 18가지 타입이 딱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걸 차라리 18가지 모드로 보는 게 어떨까 하네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본다면 제가 혼이비안 모드, 하모닉 모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이 정도가 트라이 타입 이론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목소리>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애니어그램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종의 취향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형을 더욱 세분화해서 자신과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유형들 간의 공통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그걸 통해 뭔가 알게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 잘 맞는 이론이 있는 거겠죠. 사실은 애니어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니어그램이 확실히 매력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구일 뿐이죠. 우리 각 가 주인이고 이런건 우리 주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툴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도그마를 배격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 대학에 한 연설을 매우 좋아해요 그는 도그마에 도체 빠지지 말라고 했죠 그건 그저 타인이 생각한 결과에 따라 사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런 거에 빠져 살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다고요 다른 모든 이야기처럼 애니어그램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엔 누군가의 이야기를 뿐이죠. 더욱 중요한 건 그래서 나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라고 봅니다. 이런 자세가 없다면 도그마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생각에 내 생각이, 내 시간이 내 인생이 삼켜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짭스는그 말만 한게 아니죠. 이제 명언이 되어버린 연설의 마지막 멘트 Stay Hungry, Stay Flesh.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마저 도그마가 되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해요. 타인의 생각에 빠지지는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배고픈 상태로 어리석은 상태로 머무르라고 말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16강을 확정짓고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4강까지 가는 기적을 창조한 것처럼 더 먹고 싶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를 7번으로 보는데요. 아마도 8번 날개가 매우 강한 7번이 아닐까 해요. 사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쉬는 매우 7번적인 말이죠. 끝없이 끝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7번의 고착이 그대로 보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혹시 스티브 잡스의 도구마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웃음>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직관에 따라 살아라.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다. 어, 이것도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라 비슷한데 어쨌든 애니어그램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부족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정이 많이 든 우리 애니어그램 9명의 캐릭터들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부터는 MBTI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애니어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한번더 나오긴 할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